이준석으로서는 나름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통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심의는 7월 7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늦추게 된 것인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없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준석의 정치생명은 앞으로 2주라는 초놈을 다투게 됐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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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가세인이 제시한 의혹은 최초 대전지검 수사자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여섯 가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 사실 여부가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된 점 둘째 2013년 8월 15일 아이카이스트 사의 의전담당 김모씨가 이준석에게 숙소 및 접대 명목으로 130만원을 사용했다고 그 시점과 금액을 밝혔고 비고란의 모호텔 룸살롱 가로열고 접대 가로닫고 이렇게 써서 장수와 구체적 금액 사용방식이 적시되어 있었고 이어서 약 일주일 후인 2013년 8월 23일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이라는 조직 대표인 이준석에게 9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는 점. 셋째 송로비를 했다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카이스트 출신 이며 이준석 대표 역시 카이스트에 입학했던 경력이 있어서 이두 사람이 가까운 인맥관계일 수 있다는 추정 이 가능한 점. 넷째 이준석에 대한 접대 이후 불과 세달 후인 2013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전유성구 소재 카이스트 융합연구소를 방문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전시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있었던 점 다섯 번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실제로 240억원 가량의 투자금 유치에 성공한 점 이상에서 언급한 이 다섯 가지 내용으로 미루어 이준석은 아이카이스트사 김성진 대표로부터 상납을 받고 그 대가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고 아이카이스트 대표인 김성진은 투자금 240억 원을 유치하는 목표를 달성 한 것이다.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스토리의 앞뒤 아기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은 이준석의 서투른 그 다음 대응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은 가세인의 방송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첫째 2021년 12월 27일 가세연의 방송에 나간 시점 당시 상납 의전을 맡은 장모씨가 이준석에게 전화해서 당시에 자신이 이러저러하게 해주지 않았나 얘기를 했더니 묵묵히 듣고 있던 이준석이 전화 마지막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이 녹취를 가세연이 입수해서 폭로했습니다. 둘째 2022년 1월 10일 새벽에 이준석 대표의 지시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상납 의전실장인 장모씨를 만나러 대전에 내려갔고